이러시는데요. 아. <웃음> 아. <웃음> 아. 아. 아. 아. 아. 왜 그러시던가? <웃음> <웃음> 아니 저기요 <웃음> 어. 어, 어. 우리집에 인룡이 살고있어요 <웃음> <웃음> 똑아어아 으아, 어 갑자기? 으아, 으아, 으아, 아 으아, 으아, 아 으아, 으아아 오 어? 따로 릉 따로 릉 여보세요 한인가요 <목소리> 여보세요 한이에요 거기 한이죠 받아봐봐 아니야 손 받아봐 아아알았알쌀알쌀알쌀알쌀알쌀알쌀알쌀알쌀알쌀데쌀알쌀알는알쌀알쌀알쌀알쌀알쌀알쌀 <목소리> <목소리> <웃음> 어때, 똑같지? <웃음> 아? 아니야? <웃음> 응. 아니, 뭐가, 뭐가 하고 싶은 거야, 너 지금? 아니, 뭐가 아닌데? 어? 왜 이렇게 기분이, 왜 이렇게. 농가지가 심해요, 아가씨. 이렇게 해줘? 아 <웃음> 이건 아니야, 또? 이것도? 으 <웃음> <우와! 웃음> 하늘을 날고 있어요, 잭. 잭, 제가 하늘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야, 아니야. 아, 아, 거기서 점프하는 거 아니야? 아, 아, 잭, 제가 하늘을 날고 있어요, 잭. 잭, 제가 하늘을 날고. 와, 있... wow, this is my baby. 하, this is my baby. 오케이. Okay.